안녕하세요 어, 보안 카메라 전력선 통신 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죠 전력선 통신을 오늘은 전력선 통신 모뎀을 가지고 어 인터넷 인터넷 또는 랜선 없이 전력선을 이용해서 이쪽 인터넷에 연결이 된 전력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저쪽에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전력선 모뎀이 보이죠 이 전력선 모뎀을 콘센트에 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랜선 있죠 이 랜선을 랜선을 이와 같이 꼽습니다 이 전력선 통신 모뎀에 연선을 꽂고 또 한, 한쪽은 이 인터넷 모뎀에 예, 인터넷 모뎀에 꽂습니다 이렇게 예, 같은 모뎀 하부에 이 전력선 어, 모뎀이 꽂히면 이 전력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되는 부분은 어, 전부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잘 보이시나요 이와 같이 램프가 세개가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하나 둘셋 보이시나요 하나 둘셋 네, 이와 같이 램프가 들어오고 이쪽 인터넷선을 통해서 자 보이시나요 인터넷선을 통해서 꼽혔습니다 이 전력선 모뎀이 그래서 통과를 해 가지고 이쪽 왼쪽에 지금 전략상 모뎀을 제가 뽑아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인터페이스가 됐나 한번 제가 이스마트폰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사전에 이렇게 어플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화면이? 화면이 좀 좁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이 같이 화면을 늘려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지금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죠? 또 위로 좀 올려볼까요? 네. 이처럼 어, 직접 지금 전력선 통신 이 전력선 어, 모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어, 이쪽에 있는 인터넷 인터넷 어, 모뎀 아래 전력선 모델만 연결이 되면 바로 작은 방이나 큰 방이나 거실이나 아 전력선 콘센트만 이렇게 있으면 어디나 연결이 가능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노트북이나 또는 여타 다른 인터넷 기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은 이와 같이 이쪽 콘센트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다른 인터넷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기선만 이쪽 라인에서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보이죠? 네, 카메라를 제가 회전시켜 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직접 회전이 되면서 이와 같이 화면도 지금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어,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인터넷 선이 있는 곳에 랜선을 일일이 작업하기가 번거로운 곳에 이 전력선 모뎀을 이용해서 이쪽 전원만 연결이 되어 있죠 전선이 전선이 연결이 된이 콘센트 다른 다음방이나 컨방이나 같은 대전기 밑에 있는 콘센트 꼽으시면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측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